러스급 정확하게 한시입니다. 이게 PC 버전이 아니고 어, 플러스 버전이라서 아마 대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개 많이, 다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돼. 요 대박 오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야 할게. 기로고 거의 자 거의 자는 정도 요정도 와우 화면에 표시 내어니게 정각 지금 현재 시간 제가 접속하는게 1시 2분에 접속했습니다 됐고 텍스트 이게 알로 다음, R1. R1. 동영상 자막까지, 음. 텍스트는 한국어, 음성, 영어, 어, 무조건 대사는 영어로 해야 돼. 한글로 하면, 뭐. 게임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2분에, 오 씨. 오오오래오오갤오오 o c h s e 서 p h m e 오 e o n w h e p r i u i e t s h u t 어, 영웅으로 넣어 나 죽이 안돼 Keep running. Are you out of your mind? He's not going to make it. He has to. Blessed Akarat, my eternal life protects me. Thy divine... Hey, worst. look Geist. at me. All the gold we want is right there. Oh, I... I, I just came here for k n o w l e d g e They're coming! I know. Get over here! Now. Breach the seal! Get us through that door! a l r i h o p e l p me. I'll move. My by three, they come. By three, thy way opens. Blood shows. This doesn't make any sense. Oh, blood! Blood! Blood is the key. Chiron, blood is the key. Ah, what? I need to kill you. Now, go. I'll hold them. Go. s o It, it says the the blood of the willing goes. You gotta be kidding me! Ah, it worked. We have to help him. He's dead already. Cheer up. Gold split's better three ways instead of four. Must be hidden here somewhere. Read this. Oh. By three they come, by three thy way opens, by the blood of them. Willing. Hail, Hail the, wow. the... The creator! Oh, the... Awesome. <laughs> Hail the d a u g t e r h no... Oh, no, no. All... What about the coin? -da -da What's it say? This is forbidden. This Legend. is a summoning. I cannot speak! Don't lie to me! <laughs> We came here for treasure. treasure. So What is this place? <laughs> I, I... I don't know. <laughs> Maybe maybe maybe it's a temple or or, or a tomb or 인상 보끼인오 이만 느낌이 밥한다 애해 와우! Wow. 연지력지 Eyes, i t o n l protects me. It's o n l protects me. i t o n l protects me. i t only protects me. t h e r e is no light here. You came to the darkness for knowledge. No, don't you b e a i Yes, I w 시게 And all the knowledge you seek <laughs> is here. Surrender. Speak the words. Call her home. By three, they come. By three thy way opens, by the blood of the willing, we call thee home. The Heta version of the Heta version was r i t e s in English. Hail, daughter of hatred, creator of sanctuary. Hail. 블러 l e s m o 이렇게어네 야. 와우 야만, 강령은 현재 사용불가고 야만 야만이 뭔데요? 유자가 소서, 소저, 그이제 다섯 개는 소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뭐죠? 설이 광화, 감전. 이거는 수랑 똑같네요. 광폭, 출혈, 무기고속진는공 소서가 인첸트를 할수 있다더라고요. 도적, 도적, 명사수, 주입 더. 약간, 명사수가, 도적이 약간 활기열이네 도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제가다 해봐야지. 넣어서 냄새야. 남에 이렇게 해야 누구 얼굴이와이는구나 아, 어, 회끼리 마음이 드는데 진짜... 아직도 안 해요. 그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지침, 자세한 지침보다 상세한 제공 플레이에 권장합니다. 오케이. 저는 상세한거 케이크 선택 화면에 3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개 단계 모음과. 야블러 처음 접하는 가벼운 도전을 원한 플레이에 적합하고 세간 투 베트랑. 아, 이게 그거구나. 난이도구나. 쉽게 전치할 수습니다잘 쉽게 하겠습니다. Sanctuary was never meant 오, for humankind. humankind. It was forged as a refuge from the war between the high heavens and the burning hells. Instead. It became a new battleground in this eternal conflict. Uh -huh. A secretive group called the Haradrim has kept mortals safe. But now this once powerful order is a husk of what it was. And centuries ancient creators have returned to claim the hearts of humankind. This is the story of their downfall. 특이하게 시작하네 밖에서 아또 재수 없게 또까마귀야 죽음을 상징하는 까마귀인가 어, 뭔가 뭔가 흘린 것 같죠 소서가 어, 기력이 좀 없는 거 같나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약간 레데리 시작하는 것 같지 감성이 어딱갬성이 레데리인데 외국인이라도 뭐가 흑인일 뿐이고. 따로따로구나 와우. 금방 내아갔던 말이 와우, 난더잘는다 아, 어, 근데. <웃음> 몇 개가? <대가? 웃음> 에헤이. 우리 키 설정이 어떻게 될지, 그렇 궁금하긴 하네. 그게 그러면 응? 늑대가 도아주나 I should find better shelter before I freeze. 다 이거 야 다른 건 없고 앞으로 만들게 있는 상태예 자동으 먹어 주네. 아, I need time to prepare that. 이 이도가좀차차씩 뒤져서 가야 되나 자, 자, 괜찮은데 자,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이, 이거만 쭉 가겠는데? 어, 이거 어, 동굴이가? 동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상호작용이 있구나. 이게 대쉬가, 아, 스킬을 찍으면 좀 빨리, 나중에는 되겠구나. 지 풀타임이 보면 누르면 5초 거든요. 대시가 레벨업이 저지 저기 보이네 저게 창 위에 있는 게 레벨업 창이네 아이템 이름안 떨어지네 적당하게 탭 하나 주지. 딱 후반에 Another a b a d o n e d town. d e n s a n g s d m i n I cannot do that here. 오이 아이템 도대하는 거 이쪽으로 가보자. 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헬지로 물려. 한번 자동. What's it to you? 퀘스트를 받는 거네. o s w e n hush. I'm sorry, wanderer. You've come at oh, 같습니다. t h 설 madman j 루인스 잡아 주게 되나. r 스와 o x p okay. o There is Duca evil s t a r i n g in the ruins to the north. That poor monk back there must have gone inside. In Even a holy man like him was driven mad by whatever he saw. <Protest> oh, fire! Chang'e, 내가 얼마 있는데? 독립 얼마 있지? 독립인데 아 백오십팔은 재기구나. 아니 사고. Fire is looking good. But I should watch it a little longer to make sure it doesn't go out. Mm -hmm. If Devmir is taking up all the space by the fire, just give him a shot. w h a t that? Oh, you poor thing. Traveling in this awful weather. <laughs> could you protect us from whatever is <laughs> happening? We have nowhere else to turn. <laughs> hmm. There is no o e lurking in those ruins. i will drag it into the light of day truly thank you woah 진동 능력 지에 보면 함단 이게 get u 불 전기 아 이거 투포이도 필요하네 얼음파편 서류화살 이제는응급비용 기술지정 기술지정 아 이거 환불고 에. 지정 맞죠? 됐어, 됐어, 됐어. 포인트 없이, 230 A warm h e a These will keep you safe. 음, Around here are dangerous. c m e here, c o m h r e Come e r y s h a t is this? t s t s a t is o i s What t h i a t is t i s o n a t i a s t s a s t a s a is o n t a i t a i t a 아씨, 각방같은이면 많이 주네. 오, 오, 크리트 보소 뭔가 재밌었네. 애들 많이 주네 이거. 어떻게든 습질이 뭐 오방오방 하죠 네. 분해 지킬 수 있다고? 근데 아, 그 분해들? 일단 폐품 표시 아 폐품을 따로 표시할 수 있구나 R2, 더비용도 캐스트, 더위상 이렇게 이렇게 이어 뭐야 오야왜안 가봤으면 큰일 날 뻔했냐 어, 오, 제일 좋습니다. 상당히 느낌있다. 오, 던전이다, 이제. 버려진 던전. 그래픽 보소. 세팅 마음에 든다. 오, 완전, 어, 해골투루 뭐야? 와, 아, 노래라 씨. 레벨업 할 때, 씨. 서리한살두게 하면, 1 5프 5알 기게 하고, 이제는 서리하살이 최고겠지. 얼음 밥병. 만화 30 얼음 보조 일단은 하나 더 기다려 볼까 포인트 한개더 일단 냉기를 찍게 연쇄 번개 있는 거보다는 냉기와 불을 불도 같이 찍면 되나 어, 일단 냉기 일단은 이게 뒤에 갑시다. 응. 가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야, 이거, 왜, 왜, 왜, 왜. 왜. I need time to prepare that. Oh. Oh. Hmm. Ah. t h s is. This is. t h i t h s t s t t h t i h t 야 아, 지금 탈수 있다고. 하. 문제 문제 문제. 다른 방향이 왜 이래? 뒤도 어, 문제 문제. 뒤돌려면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쁜 것 수색이잖아. I'm not ready yet. 아 이게 꿀타임이에. 위에 되게 나타내고 나 있네 이게 돌고 돌아네 완전히 뺑뺑 돌게 되어있네 우와 뭔데 하, 야. 우와 놀래네 진짜 하, 오 파템이다 여배, 여배 잠시만, 이거는 이 화염 똑같이 가야 되나? 이때 날때고 이건 처리하고, 이게 문 제가, 아 니고 능력 치에서 오, 드디어 찍을 수 있다. 아, 전체 스킬을 둘러 찍게 되구나. VP를 주고. 7일표 5개 날고 30. 얼음 파편, 얼음 보조 다섯 번 자, 얼음 파편부터. 오케이. 기술 지정, 네모. 좋아, 좋아. 하나 하나. 여기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내려가는 게 약간 일이고 올라졌는데. 와 이거 어떻게해뭐이래애야돼 이나타나 와다 돼, 이거 다쏟아 재미야 n e u I'm not ready yet. yeah. o 거야? 이다 아이템 나오질 않네. 이 10파 완전 좋아. 아, 16 완전 좋아. 네. 아 I need time to prepare that. 아아주 현재까지 개척하고 좋습니다.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t I'm o t r a n t d not r e i r i o a t not d m o t a i n i n e a n t r d t o t i s n o m n o a n o r i n o n o i n t a i r t i o n e t i o n e o a t a t a t a t 뭔데 이거?